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덕분에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50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예전 이벤트 영상에서 1,000명만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했던 이벤트가 수익 창출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현재는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서 구글 디프트 카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댓글 추첨은 조금 식상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메인 캐릭터인 매지션 깨몰인 캐릭터가 80렙 됐을 때 어떤 영웅 동료를 받을지 맞추는 이벤트예요. 댓글란에 영웅 동료 이름 두 가지와 이메일 주소, 여기서는 이메일을 풀로 썼다간 AI가 자동 삭제시켜버리니 적당히 골뱅이는 아 이렇게 한글로 골뱅이 네이버도 한글로 네이버 등등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분을 뽑을 거고요 현재 제작 중인 80렙 찍기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V4 말고도 다른 게임들을 했었고 이때 오신 구독자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초창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은 V4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으니 이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이 이메일로 답변이 갈 예정이니 다른 계정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꼭 구독자 공개가 되어 있으셔야 제 구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구독자 비공개이신 분들은 당첨되더라도 상품을 받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게임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